깜짝아, 음... 뭘 들러야 되지? 이건가? 에... 뭘 들러야 할까? 이건가? 어? 됐다! 아 여기 뒤에는 뭐, 못보는구나 뭐야? 이거 뽑으라고? 어이! 잠깐! <웃음> 어이! 이거 의외로 힘들다? 어허이! 얍! 올라오고 있는게 맞아! 어이! 잠깐 잠깐! 힘들다! 힘들어! 오오오오오. 야, 여기, 여기, 마우스 커서를 벗어나면 안 되네. 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오. 올라가라! 오, 어, 야, 야, 잠깐, 나 힘들다, 힘들어. 오우.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조심 조심 오호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오심 마우스 클릭한 상태가 이거 놓면 안 된다. 놓면 끝난다. 어, 나 슬슬 손에 지날라는데. <웃음> 오오 야, 전제 노래소리가 들린 것 같다. <웃음> 오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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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다 와... 아, 솔직 손목이 아프다 어. 왜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네 올라오고 있는 게 맞을 거야! 야, 이제 좀 뽑혀라, 좀! 아하! 가 힘들어. <웃음> 와 힘들다 힘들어. 어이구 힘들다. <웃음> 안돼. <웃음> 아, 다시 에이. 다 아, 아하. 아, 또 실패다. Whoa. 왔어 거의 다 됐어 우와 나는 왕이돼 살아이다 우와 소. 나는 왕이돼 살아이다. 너 어디까지 들어간 거야? 아니, 무슨 여의봉이야? 거의 다 아. 됐어! 아닌가? 자! 그만 줘! 나와라! 전만점 쳐 어, 나와 이어서 힘들다 손가락이 슬슬 지가 난다 어. 힘들어 어. 언제까지 나오는거야 안좋아. 차 나와. 야, 이정도 나왔으면 됐지. 어디까지 나오려고. 아! 하하! 아! 하! 아! 거의 다 됐는데. 아. 아! 잠깐. 어, 야, 좀 쉬었다 하자. 아, 손가락 힘들다. 아, 아 힘들어 이거. 어, 뭔 일이요? 형, 어, 형 지금 예비 광고 스튜디오 방에 들어와봐. 와요, 와요, 와요, 와요. 할거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뜻이지. 뭐야, 형, 잠깐만, 그, 에스컬리버는면 뭐해? 아, 이거 뽑으면 난 왕이 될수 있어. 뽑아봐. 오으려면 근데 엄청 오래 걸려, 시간이. 그래, 네, 해봐. 그냥 해보라고? 어. 내 네, 트위치 들어와봐. 생방 들어오, 세요 생방 들어오세요. 아, 알았다. 아, 형, 일단 뒷구방 들어와봐. 뭔, 뭔 일이길래? 아, 뭔일 없고 그냥 빨리 뒷구방 들어와봐. 어, 왔어. 왜다 <웃음> 아파? <아빠 농팡> <농팡> 얘들아, <농팡> 예, 얘들아? 아, 어? <농팡> 이거 한번 봐봐. 얘 유튜브에서 어? 본적 없어? <농파> 에스카리버다! 아, 나지 이거 하고 있다. 이거 좀 뽑고 있는 거야? 그렇다. 못뽑지안 뽑지요? 너네 니네, 니네, he 니네 he he 내 트위치나 보고 있어. 금방 뽑아주마. 안 뽑지요? <농팡> 아니 할수 있어 앙폼 아, 뭐, 피쥬 할수있요아폼 뭐, 피쥬 아폼 뭐, 피쥬 앙폼 피쥬 앙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없어 네앙입니다 나는 해저강 아니 왕이들사아이다아오 무슨 <웃음> 다아니야아못다 못핀다 야 거의 다 됐다 거의 다한다 왕이는, <웃음> 왕이는 간발해 간발이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둘, 라가나는 해적왕 아나하이하사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는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야하검이냐하검이냐하검 하나, 하존나 하나, 나 아니야! 아니, 나아이 정도, 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근데 이 정도, 이 정도, 야 정도, 아정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검이야저이저장검이야도이정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정이 정도, 정도, 이 정도, 져이이이 해적왕 아니 왕이 되살아라 이야아 그... 어. 그.. 두려움. 어다구이퇴구이어 맞네 하니? 두려이이구먹어죽 주기병인데 려이야 주기병 왔잖아 죽기병 맞아? 형죽이병 왔어? 뭐야 존나 힘들어 어떻 음, 어떡하니 그렇게 말하니까 주기병이지 왕님 마시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지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마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마리. 두마마 마리. 지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지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마리. 두마 마리. 두다 못 잡겠지 못 잡겠지 잠깐만 속가 지난다 아버 기동해 해야돼 못잡겠아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조 조금만 조 조금만 조 조금만 조아만조아아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귀아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귀아 아, 귀찮아. 아, 귀아이귀아 아, 귀 검이 아, 귀아이아 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귀 이사도, 이노력맨야 돼, 많이 약과, 이트소자지소고마다 소고마, 소, 이제 뽑자라, 야 이제 뽑라이뽑혀라 그러니까. <목소리> 이제, 쓰 뽑자라, 안뽑히노, 야손남자잖아야 쓰레기 내 이거 선 넘는 거잖아, 말도 안 돼. 아, 미친. 미친. 야, 뭐. 아 근데 얘시기야 도놈은 검이면 돌을 뚫고 바닷가지그구해야되는데 아. 그냥, 베, 그냥 배드레까지간거 같은데, 그냥. 뭐, 그니까. 조금만 더. <웃음> 거의 다 됐어. <웃음> 야, 야, 이러놓고 검이 하늘까지 뚫는 거 아니야? <웃음> 그니까. <웃음> 아, 야, 불길하다. 그런 줄 하지 마. 말이 씨가 되는 소가 있어 안돼 안돼 안돼 그러지 진짜 에바야 지금 말이 C가 가어야 손가락 힘들어 야한번아봐노 그들을 훔칠 수 있어야 아아어 노랫소리야 아, 점점 진다노래소리가 점점 커지고 아, 있어 아아아아봐 아봐노는 5만원 노무 5만원 5만 없잖아 너, 너, 너, 너. <웃음> 야웃기게 하지 마. 안 돼. 너무 <웃음> 우마 야, 이거 뭐야? 아,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아 진짜 그놈에 깔려야 돼. 진짜 어디까지 아, 지금 어디까지 복 아, 저 태양까지 올라가는 거야? 안 돼. 야, 이 정도 뽑히도 됐다. <웃음> 야, 이도 복귀도 됐다. 이 정도 복귀도 됐다. 이 정도 복귀도 됐이 정도 도 됐다. 이 정도 복귀도 됐다. 이야도도 됐다. 아. 정도 복귀도 됐다. 이 정도 복귀도 안돼 안돼 도돼됐이제도복도 됐다. 도복귀 됐다. 이다도됐도도됐도도 와봐 한, 한 번만 안 돼요 나는 나봐. 왕이 된그 사람이다 상담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궁금하면 저기서 돌려오라 해 상담원분들은 신청도 나와 트위치 쪼었어 아 거의 다 됐어 미친 소금한다 조금만 <웃음> 아. 시 아. 아, 언제부터 미친 아, 뭐 개빡치다 여기까지 나와. 나는 왕이 될사아이다 미친 그만 쳐다와.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조금만 아 아, 아퍼다했다 <웃음> 어, 잘했어! 끝이 보인다 <웃음> 끝이 보여! 니만세 빛이 보니레키니아니빛아아이아 하! 다 아니다, 아 톰2티에서는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들이 고정하고 싶으시지 뭐라고? 톰2티에는 매니저 매니저 들이고정로고 싶으시지 와 나는 왕이될 사라이다 야 거의 다 했어 조금만 또! 조금만! 죽느라! 메인컵이라 나는 해조광이들 사랑이다 아. 야. 조금만 조금만 아니 저 폐마원의 신 조금만 더 조금만 아 존나 기네 근데 진짜 왜 아. 언제 부터 <웃음> 그가 저요,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보 이거, 이거, 이이아니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제거이 됐다, <S <S> 네, 형, 됐다. 아 아! 좋아! 야! 출발! 아! 아 출발! 출발! 아, 아, 출발, 출발. 아, 와! 존나 싹하셨어! 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와. 아, 이거. 아! 이거야! 이거! 아! 수술이 반세! 아! 좋아! 나! 어허. 아! 야! 손가락 아파! <웃음> 그렇지! <그치>. 아! <웃음> 야! 왕이 형! 내가 왕이 요 저거 로블록스야 아니야! 아니야! 로블록스 아니야! 이 게임해! 게임! 어 아, 좋아+ 좋아 아 그렇지 고개를 고개를 좋아하는라 이런 들아아우와싸와지가 없어 왕이 우 싸가지가 없는데 왕이 우 와우 와우 와우 와아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하우 와우 와우 와아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어이, 좋아+ 좋아+ 어이, 쟤 어이, 내가 쟤 어? 어이, 도시? 어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왕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만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사아니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야 야이다봐어 아, 타임 타 어어어 어, 뭐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가짜 왕이야 임마 가자왕어위 <웃음> 미치 왕목 싸웠어 <웃음> 아 <웃음> 좋아 좋아 오형 우리 지 마라? 단자인기 또정 고개를 좋아리고 라이들아 아이 한열 들어봐 나가 지너하지는거어나이 I tell you, I l 형 e I l 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 어어